IFB 웬즈 피지크 프로 선수 조정현입니다. 작년에는 이제 한국 선수끼리만 이제 경쟁을 했고, 올해는 이제 외국 선수분들과 같이 이제 경쟁을 했는데, 어, 강력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5위를 기록한 거에 대해서는 뭐 불만족스럽거나 그러진 않고, 앞으로의 순위들에 조금 더 욕심을 그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전면에서 볼 때는 프레임 대비 승모랑 복근 디테일을 좀더 채워야 될것 같고 후면에서 볼 때는 넓이감은 많이 넓어졌는데 그 프레임을 전체적으로 이제 하부 상부 다 채워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해야죠 뭐 <웃음> 국내에서 이제 해외 선수분들과 프로 무대를 경쟁해보니까 확실히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배울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와 저래야지 순위를 좋게 받는구나 저런 포즈를 취해야 저기가 채워져 있어야 저런 프레임이 저런 쉐입이 점수를 많이 받는구나 라는 걸 조금 더 가까이서 느끼니까 누군가 피드백을 주지 않아도 제가 이제 비교해 보면서 저 스스로가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사상 대회들은 어, 전면에서 임팩트나 강하거나 뭔가 무대 아우라가 있으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그거랑 별개로 하나하나는 심사를 보는구나. 뭐. 모든 점수를 균등하게 잘 받은 선수가 정말 좋은 성적을 받는구나라고 점점 느끼는 것 같고 컨디셔닝은 노력하 뽑아낼 수 있는 거지만 발란스는 방향을 무조건 잘 잡고 가야 되는 거라 이번 무대에서도 진짜 좀 명확히 느껴가지고 무대를 직관하고 저를 이제 잘 관찰하시는 분들은 어 너무 발전했고 가능성도 너무 높고 어, 감 잡은 것 같다 뭐, 앞으로 열심히 더 하면 내년 성적도 잘 나오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이제 그냥 멀찌감찌 보는 사람들은 우위를 해가지고 조금 아쉽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, 저는 뭐 순위보다 제가 일단 작년보다 나으니까 그거에 좀 많이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네. 제가 이제 34살인데 마흔까지 한 6년 정도는 팔달 자르지 않는 이상 열심히 할 거고 정말 목표는 한 2, 3년 안에 올림피아 무대를 정말 갈수 있을 때 어, 쟤는 정말 가야겠다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을 몸이 됐을 때 네, 그때까지 좀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고 올해 원래 7월 17일 날 벤쿠버 프로쇼를 나가려고 했는데 조금 더 보완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8월 28일 이제 도쿄 프로쇼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. 순위는 3위 안에만 들면 저는 만족할 것 같고 발전했다는 느낌만 있으면 저는 무조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어떤 포징들이 유행을 하고 어떤 몸들이 점수를 잘 받는 게 시기에 따라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계속 연구를 하고 내년 몬짐에서는 더 상위권으로 제 목표는 이제 그 봉석이 바로 아래 DM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셨는데 순위는 기대에 이제 못 미친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많이 노력한 거를 어, 몸으로 보여드린 것 같아서 어, 더 많은 기대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에너지가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.